검사 실시 검사 시간 총 12분 내외입니다 질문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정직하게 답변하세 요 가능하면 답변 시 중립을 선택하지 마십시오 다른 건 몰라도 그러면 안 되지 다른 사람들한테 다 자신을 소개하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뭐 딱히 그런 것 같진 않아요 종종 주변을 무시하거나 잊어버리는 생각에 빠지곤 합니다 주변을 무시하거나 잊어버리는 생각? 좀 그러지 않나? 이메일에 가능한 빨리 회신하려고 하고 지저분한 편지함을 참을 수 없습니다 근데 그럴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는데 그냥 알람 많이 이렇게 막 쌓여있잖아 그런 거못 참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게 여러분 있잖아요 그러면 그 배지를 숨기면 됩니다 여러분 음. 그 알람이 안 뜨게 하면 돼요 중압감을 받을 때도 쉽게 침착하게 집중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마인드 컨트롤을 하기 나름인 것 같아 보통 대화를 먼저 시작하지 않진 않지 순전히 호기심 때문에 행동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는 않은데? 천재다, 그죠? <웃음>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저 그런 편인지. 적응을 잘하는 것보다 체계적인 것이 더 중요합니다. 적응을 잘하면 체계적이지 않아도 그냥 맞춰지게 돼요. 그래서 적응을 잘하는 것, 체계적인 것이 더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아. 응. 적응을 잘하면 그냥 뭐든지 할수 있어. 응. 왜냐면 제가 그렇거든요. 전 진짜 어디 가든 적응을 잘해요. 응. 그게 저의 정말 큰 장점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하자. 되게? 되게? 되게 되게 맛있는데. 되게 의욕적이고 활동적입니다. 음... 의욕은 넘쳐. 음, 활동적인 것도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실행이 좀 어렵긴 한데, 하고 싶어 하는 거는 바로바로 바로 하기는 해요. 논쟁에서 이기는 것이 상대방을 불쾌하지 않도록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이기는 게 중요하지. 음... 원래 논쟁에서 이기려면 상대방을 기분이 나쁘지 않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원래 사람은 지면 기분이 나빠! 이기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원래 지면 기분이 나빠요 종종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을 정당화 시켜야 할 것만 같은 기분이 듭니다 존나 그렇지 않고? 집과 업무 환경이 잘 정돈되어 <웃음> 있습니다 솔직히 아주 개판은 아니라고 생각해서 이걸로 선택할게요 아주 개판은 아니거든요? 주목받는 일에 관심이 없긴 왜 없어 도라이 아니야? 주목받는 게 존나 좋지 어? 세상마상 주목받는 걸 싫어하는 사람이 어딨어 돈 주면 좋아하듯이 주목받는 건 원래 다 좋은 거야 좀 쑥스럽고 아니고의 차이일 뿐이지 주목을 안 받는 건 슬픈 거지 본인이 창의적이기보다는 현실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현실적인 사람은 아니에요 저는 되게 이상주의적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뜬구름 잡는 생각이나 이야기도 많이 하고 제가 생각하기에 이상적인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렇지만 현실적이기도 하니까 이걸로 하자 어.. 사람때문에 화나는 일이 거의 없기는 시 뭐가 없어 존나 많지 보통 여행 계획은 철저하게 세우는 편입니다 솔직히 그렇진 않아요 응. 종종 사람들의 감정에 공감하기가 어렵습니다 아 그렇진 않아요 응. 나는 나는 일단 뭐랄까 마음으로는 이해를 못해도 머리론 항상 이해해요 저는 감정의 기복이 심할 때가 있습니다 원래 감정 기복은 사람들 다 심하지 않나? 토론 시 사람들의 민감한 반응보다 진실을 더 중요시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으로 존나 끄는 것보다 진짜 팩트를 이야기하는 게더 중요하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근데 나는 일단 토론이라면 은 팩트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 자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 거의 걱정하지 않습니다. 거의 그렇기는 해요. 뭐든지 말든지 업무스타일이 체계적이고 조직적이라기보다는 그때그때 몰아서 처리하는 편입니다 <웃음> 종종 다른 사람들을 부러워합니다 그쵸? 그렇죠? 렇 음. 다른 사람들을 부러워하는 거는 원래 다 그렇지 않나? 모든 걸다 가진 사람들도 자기가 못 가진 걸 부러워해 재미있는 책이나 비디오 게임이 종종 사교 모임보다 더 낫습니다 근데 이게 있어도 사교 모임이 아예 없으면 나는 사교 모임이 더 나은 것 같아 나는 이제 책이나 비디오 게임이나 영화를 봤을 때 그거를 의견을 나누는 게더 좋아요. 나 혼자 보는 것도 좋지만 보고 나서 이야기할 사람이 있는 게더 좋아. 계획의 수립과 이행은 모든 프로젝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계획의 수립과 이행 당연한 거 아니야? 당연한 이야기를 쳐하고 있지? 이걸 비동의를 한단 말이야? 공상과 아이디어 때문에 흥분한 일은 없지 않죠. 종종 자연 속에서 거닐고 있을 때 생각이 잠기곤 합니다. 일단 자연 속에서 거닐지 않고요. <웃음> 상대방이 이메일에 재빨리 회신하지 않을 경우 말실수 했는지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가 가끔 있긴 한데 거의 그렇진 않아요. 부모로서 자녀가 똑똑하기보다는 착하게 상대 못해 성질하고 있네. 내가 애가 있다면 무조건 나는 이기적인 사람이었으면 좋겠어. 이기적이어서 남한테 법적으로 피해를 주는 걸 원하는 건 아닌데 착한 거는 착하다는 거는 사회적으로 봤을 때 그냥 개 호구라는 의미거든요. 착하게 성장하는 거는 아무짝에도 아무 쓸모가 없어요. 그냥 사회화만 잘 되면 돼요. 그러면 사람들한테 착하다는 이야기를 듣게 돼있어. 다른 사람들이 본인의 행동에 영향을 주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당연한지 이러면 진짜 기분 나빠요. 물론 이제 나를 생각해서 조언해주는 거 이런 거는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근데 결정은 내가 해야 돼. 꿈이 현실 세계와 사건에 중점을 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원래 여러분 꿈은 무의식의 발현이에요. 그래서 꿈은 무조건 나의 현실 세계에서 일어난 일과 사건과 내가 겪은 일들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나의 의식적인 그런 것들에 무조건 영향을 받아요 나는 항상 그랬어 금방 새로운 직장 사람들과 어울리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동의 옆에 개쌈할 동의가 하나 더 있어도 여기 체크할 수 있어 직장 사람들이고 아니고 간에 그냥 새로운 사람들하고 무조건 잘 어울릴 수 있어요 주의 깊게 미리 계획하기보다는 즉흥적으로 움직입니다 솔직히 나는 좀 계획적인 사람이긴 한데 계획을 머리로는 세우는데 그 계획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은 아닌 것 같기도 해 <웃음> 그치 계획적 즉흥러가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사람을 양분하려는 건 정말 좋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본인이 감정을 제어하기보다는 감정에 지배되고 납니다. 좀 아닌 것같아 물론 개빡칠 때는 존나 개빡쳐 하긴 하는데 거기에 지배되는 건잘 모르겠어. 특히 감정을 제어한다는 게 뭔지 알기 때문에 아닌 것 같아요. 정장을 요하거나 역할극 활동을 수반하는 사교 모임에 가는 것을 즐깁니다. 이런 걸 해본 적은 없는데 존나 재밌을 듯 종종 비현실적이고 터무니없지만 흥미로운 생각을 하면 시간을 보내는다이 당연하지 <웃음>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시간을 보내기 보다는 다소 즉흥적으로 움직입니다 아니 자꾸 내가 계획 없는 사람이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거든요 절대 찔려서 그런게 아니라 절대 찔리지 않습니다 절대 그런게 아니고 음, 아 이거는 요거 하자 왜냐면은 나도 큰 틀의 계획은 있어 비타민을 먹고자 하는 계획은 있지만 즉흥적으로 먹지 않은 타입 까먹는 거지 먹지 않으려고 하는 게 아니야 진짜야 그치 나 플랜 짠다니까 진짜로 다소 내성적이고 조용한 성격입니다. 약간 그런 것 같은데, 그죠 <웃음> 아, 제가 저, 개, 제가 굉장히 내성적이고 조용한 성격이라서 네, 알겠습니다. <웃음> 아 솔직히 이거는 이거는 여기 요기, 여기 요기, 여기 여기를 택하면 진짜 조금 말이 안 되기는 해요. 왜냐면은 저는 일평생을 시끄럽다는 소리를 안 들어본 적이 없어. 오른쪽에 두칸더 있어야지. <웃음> 이번 문항도 리트머스지 오른쪽으로 빡 뚫어야겠는데요. <웃음> 경우 충실하지만 실적을 못 내는 직원을 해고하기를 어려워합니다. 충실하지만 실적을 못 내는 직원을 해고하기를 어려워한다. 부지런한데, 아! 일머리가 없는 사람을 말하는 거구나! 어, 그, 맞아.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맞아. 그럴 수 있어. 전좀 방임주의라서. 좀 굉장히 방임주의거든요. 그래서 해고하기를 어려워하진 않을 것 같은데? 종종 인간 실존에 대한 이유를 생각합니다. 인간은. 빨리. 다. 이하 생략.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때 일반적으로 가슴보다 논리가 더 중요합니다 음.. 그치만.. 그렇지만... 논리가 중요하지 않을까? 이거는 감정적인 거니까 나중에 해결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논리적으로 안 맞는 거는 나중에 맞출 수가 없을 것 같아 아! 논리가 더 중요합니다 아! 그럼 동의네? 맞네 그러네 선택을 보류하는 것이 해야 할 일을 정확히 알고 있는 것보다 중요합니다 해야 할 일을 정확히 알고 있는 게더 중요하지 않나? 친구가 어떤 일로 슬퍼할 경우 문제 처리하는 방법을 제시하기보다 정신차 <웃음> <웃음> 이거 그냥 대놓고 ㅅ 님티샘에프샘 이건 뭐보는거 아니냐? 그치 지지도 하고 처리 방법도 제시하고 그런 거지 어? 아 그치만 나는 공감도 해주기 때문에 그죠? 음. 불안하다고 느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뭐 어, 그렇진 않죠 음. 불안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어떻게 없을 수가 있어 사람이 일정표를 만들어 잘 지킵니다 협동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협력적인 자세보다 올바르게 행동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협력적인 자세보다 올바르게 행동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 당연한 거 아니야? 협력은 말이죠, 여러분. 강압적으로 협력을 시킬 수 있는 문제예요. 어안 하려고 하면 강압적으로 시키면 돼. 힘에 굴복하지 않는 인간이란 없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내가 생각하기에 이런 오버워즈 경쟁전에서는 협력적인 자세는 이제 팀보 들어오라고 하면 팀보 들어가고 팀챗세 뭐로 바꿔달라고 하면 바꿔주는 건데 근데 올바르게 행동하는 것이란 뭐냐면 탱커는 탱킹을 하고 딜러는 딜을 하고 힐러는 힐을 하고 이게 중요하다고 이게 다잘 되잖아? 1인분을 하면 저도 협력적이지 않아도 이기는 거예요 원래 협력적으로 자세만 가지면 뭐해 못하는데 어 그게 중요해? 팀보 들어오라고 하는데 안 들어오면 야 들어오라고 와서 브리핑 쳐 들으라고 이러면 들어와 그렇기 때문에 올바르게 행동하는 게 중요하죠 좀기가 팔랑스되긴 한다 모두가 설득당하는 현장 사실이 뒷받침 되는지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의 견해가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아니지 사실이 뒷받침 되는지에 상관없이 이거 그냥 개빡대가리라는 거 아니야 이거는 그건 안 되지 많은 사람들과 시간을 보낸 후에 에너지가 넘친다고 느낍니다. 그러니까 에너지가 넘친다 안 넘친다 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저는. 그 외출하면 원래 피곤한 거 아니에요? 난 사람 많은 거 좋아. 이렇게 느껴본 적은 없는데 근데 이걸 해봅시다. 종종 물건을 제자리에 두지 않습니다. 이 새끼 나 욕하는데 자꾸? 종종 물건을 제자리에 두지 않는다. 안되면 어쩔 건데? 개새끼. 스스로 정서적으로 매우 안정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렇진 않아요 내가 나를 컨트롤할 수 있는 건 맞는데 매우 안정? 그렇진 않다고 생각해 언제나 항상 새로운 아이디어와 계획이 머릿속에 넘쳐납니다 아이디어랑 계획은 생각이 종종 나는 편이긴 한데 근데 실행이 가장 힘든 것 같아 스스로를 몽상가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니?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할 때 침착함을 유지하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여러분 마인드 컨트롤을 하기 나름이에요 대체로 상상보다는 경험에도 의존하는 편입니다 원래 그렇지 않나? 다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에 대해 지나치게 신경 씁니다 별로 안 그런데? 사, 방에 사람들이 가득 찬 경우 중앙보다는 벽 가까이에 자리합니다 별로 안 그런데? 왜냐하면 저는 남들이 다 하는 건 하기가 별로 싫어 시간이 부족할 때까지는 일을 미루는 이씨가 자꾸 날 때리네 <웃음> 재수없네 이거 되게 짜증나네 시간이 부족할 때까지 일을 미루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거 원래 이런 거다 그런 거 아니에요? 원래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거 아니었어? 스트레스를 받으면 무척 불안합니다 무척 불안까지는 아니야 그냥 좀 짜증이 날 뿐? 권력을 쥐는 것보다 다른 사람의 호의를 얻는 것이 더 보람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소리 하고 있죠? 어. 다른 사람의 호의를 얻는 것이 더 보람있다고? 이런 여러분 권력을 쥐면 호의는 따라오게 되어 있어 어 이건 너무 당연한 이야기 아니야? 여러분 봐봐요 누가 나랑 처음 만났어. 그래서 약수하면서 인사하는데 아유 어디 단체 뭐뭐 무시기 무시기 단체장입니다. 이렇게 악수를 막 해? 그러면은 헉! 와 정말? 어떤 단체 단체장이라고? 대박? 이렇게 생각이 들지. 와씨저 새끼가 단체장에 올라가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호의를 얼마나 짓밟았을까? 이렇게 생각 안 하잖아. 응? 항상 책, 예술 또는 영화 등 색다르고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종종 사회적 상황에서 주도적으로 행동합니다. 그치. 보통 저는 제가 원하는 걸 하고 싶어해서 이거 하자고 나서서 이야기하는 편이에요. 뭐야 돌려줘요. 뜨거운 논쟁 <웃음> 즐기는 변론가 이거 뒤에 A는 뭐야? 마음 에너지 직관형 이게 E N T P인가? 근데 이건 뭐야 그러면? 그 자신 내가 지금 신중하지 못하다는 거야? 자기 주장형은 마음에 드네요. 음. 성격 유형 뜨거운 논쟁을 즐기는 별론가 가시밭길이더라도 자주적 사고라는 이의기 길을 가십시오 비판과 논란에 맞서서 당신의 생각을 당당히 밝히십시오 당신의 마음을 시키는 대로 하십시오 별난 사람이라고 낙인 지키는 것보다 순종이라는 오명에 무릎꿇는 것을 더 두려워하십시오 이거 진짜 좋은 말이다 난 오히려 또라이라는 말을 듣는 게더 좋아 그래서 저는 뭐 지금은 막 그렇진 않은데 뭐 어렸을 때는 나는 휘어지느니 부러지겠다 고뭐 생각하면서 살았어요 근데 사실 인생은 타협이긴 하거든요 부러지는 것까지는 좀 에바다 라고 생각이 조금 바뀌었어 어. 야 살짝 틀어서 안 부러질 수 있으면 괜찮지 않을까? 약 이렇게? 별론가형 <웃음> 사람은 단순히 재미를 이유로 비판을 일 삼습니다 이거 내욕 아니야? 이거 내욕 아니야? 어? 내 욕인 것 같은데? 정해진 법칙은 없습니다 뭐가 됐든 성취가 우리의 목적 <웃음> 하지만, 변론가용 사람은 이러한 새 방안을 실행하는데 필요한 일상적인 업무를 처리한. 처리하는... 야! 요즘 내 욕하냐? 인간관계나 연인관계를 다지는 데에는 이러한 이들의 자질이 충분히 발휘되지 못합니다. 근데, 인간관계는 잘 모르겠는데, 연인관계는 확실해요. 그, MBTI를 최근에 굉장히 좋아하는 친구랑 이야기를 했을 때, 제가 되게 신기하다고 생각을 했던 게, 제가 얼마 전에 사주를 봤었잖아요. 근데 사주를 봤었는데, 그때 사주 봤을 때도, 거기서, 뭐 제가 태양이고 뭐 어쩌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남들이 이제 내가 끄는대로 따라와야 하고 내가 결정을 해야 하고 나한테 복종해야 하기 때문에 연인관계가 성립이 안 된다 했거든요 이제 연애관계가 나한테 복종하고 순종하고 내 말을 다 들어야 되고 이만큼이라도 내 심기에 거슬리면은 안 되고 이렇기 때문에 연애가 잘안 됐을 거라고 했었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이거 찾아보고 나서 어? ENTP랑 좀.. 나 전에 ENTP 나왔었는데? ENTP랑 좀.. 사주랑 맞는 것 같은데?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신기해서 지금도 하면 똑같은 ENTP가 나올다가 궁금해서 이제 하기로 결정을 했던 거거든요 근데 그거 좀 신기한 것 같아 그래서 음.